안녕 날 소개하지 취미는 배그 김하온 랩하며 자기소개한 음악교생선생님.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고등학교로 교생실습을 나간 한 선생님의 자기소개 영상이 화제다. 지난 24일 이재희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국내 최초 교생사이퍼라는 제목의 영상을 한편 게시했다. 게시된 영상의 주인공인 이재희씨는 최근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자양고등학교에서 교생실습을 진행했다. 음악 수업을 맡게 된 교생선생님 이재희씨는 인기리에 종영된 문넷고등래퍼이에서 우승을 차지한 김하은의 랩을 패러디해 학생들 앞에서 선보인다. 흘러나오는 비트에 맞춰 교생선생님은 안녕 날 소개하지 라는 익숙한 가사로 랩을 시작한다. 이어 그는 이름 이재희, 직업음악교생, 취미는 배그, 롤, 원피스 분석, 영화 시청하며 자기소개를 이어나간다. 익숙한 가사와 교생선생님의 파격적인 모습에 학생들은 폭소를 터뜨린다. 교생선생님은 수업을 계획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Let me guess. 아니면 너희 흥미를 말해줘, 나 참고할 수 있게, 난 소통, 사랑, 관심 필요한 교생선생님이야, m a 이라는 가사를 통해 학생들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교생이란 이 얼마나 허무하고 아름다운가, 왜 우린 4월이 끝나면 떠나야만 하는가. 따라와줘 원한다면 나 외로운 건 싫어서라며 진심을 전하기도 했다. 완벽한 싱크로율을 자랑하는 교생 선생님의 자기소개에 학생들은 어느샌가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을 선보였다. 학생들은 교생 선생님의 재치 있으면서도 진심이 담긴 자기소개 랩이 끝나자 큰 환호와 박수로 그를 맞이했다. 한편 이재희씨가 직접 개사해 부른 자기소개된 영상은 조회수 20만건을 돌파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